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피토케미컬입니다. <웃음> 피토케미컬에 관해서 목차로는 키, 피토케미컬이란 피토케미컬의 종류, 색깔에 따른 피토케미컬, 피토케미컬에 관련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아, 잠깐, 저걸 우리가 피토케미컬이라고 얘기하거나 책에는 피토케미컬이라고 돼 있고 관련 영상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어차피 우리말은 아니고 영어데 음, 영어 는 영어로 뭐, 나라에서 을게 하느냐 이게 문제데 교과서 상에는 피토캐미컬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우리나라있 네, 그런가 봐요. 네, 실제로는 피토캐니다 <웃음> 피토케미컬이란 식물 생리활성 영양소, 식물 내재 영양소를 뜻하는데 식물의 뿌리나 잎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화학물질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들이 자신과 경쟁하는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각종 미생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것입니다. 식물을 뜻하는 피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으로 식물성 식품 속의 미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이지만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양적인 식물성 화학물질입니다. 어, 방향적 고리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고 수산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정상적인 성장, 발달 및생식에 직접적인 생명 유지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에서 바, 나타나는 여러 신체기관의 손상에는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식물성 페놀 화합물은 단일 성분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존재하는 여러 페놀 화합물의 총칭으로 이러한 화합물들이 동, 화합물들은 동물이 플리페놀 합성 능력이 없어서 식물에만 존재하고 식물의 어, 식물에 이 뿌리 열매 등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합니다. 어, 피토케미컬의 종류로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터핀과 트라이터피노이드, 인돌, 알리움, 화합물이 있는데 우선 플라보노이드는 그리스어로 노란색을 의미하는 플라부스에서 유래된 말로 플라본을 기본 구조로 갖는 식물 색소입니다 비타민 P 또는 비타민 C2라고도 불리며 동물에는 비교적 좋고 식물의 잎, 꽃뿌리, 열매, 줄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노란색 계통의 색소로페닐기두개와 C3 사슬을 매개하여 결합한 탄소 골격 구조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성에서는 안전하여 색이 더욱 선명해지지만 강한 알칼리에서는 그 구조가 변하여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어, 플라보노이드의 기본 골격은 C6, C3, C6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어, 플라보노이드의 종류인데요. 안토사이아닌으로 심홍색과 자홍색에서 보라색과 남색까지 각 가지 색소를 띠고 있습니다. 체리, 자두, 붉은 건포도 블랙베리와 블루베리에 널리 분포되어있으며 현재 70가지 이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펠라곤이딘 시아니딘, 데피니딘, 페투니딘, 말미딘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소플라보는 주로 대두나 콩및콩 콩 제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피토에스트로겐으로 분류된 코 제니스틴, 다이드진, 글리시테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분자적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보 바놀은 단위체인 카테킨, 에피카테킨, 에피칼로카테킨, 에피칼로카테킨, 에피칼로카테킨갈레이트가 여기에 속하고 특히 녹채에 많이 합류되며 그 외에 초콜릿, 포도, 베리 및 사과 등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테아플라빈과 어, 테아루비딘은 이합체로 주로 홍차나 우롱차에 들어있고 중합체로는 프로안토사이아니딘이 해당되며 초콜릿, 사과, 베리, 적포도, 적포도주에 들어있습니다. 플라바논, 레몬, 그레이프플루트와 오렌지들의 시스트, 스 과일 성분으로 대표적이며 오렌지의헤스테리틴 그레이프플루트의 나린진인 레몬의 에리오디키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플라바논은 노란 양파, 파케일, 브로콜리, 사과, 차, 베리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캠페놀, 코세틴, 미리세틴, 아이소람네틴이 여기 해당되며 많은 건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항암작용 면역 시스템의 강화와 염증 등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코세틴은 항이스티민 작용이 있어 염증을 완화할 수 있고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어, 플라보는 아피제닌, 루테올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파슬리, 타임, 셀러리, 파프리카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동맥경화와 골다공증, 당뇨병과 암에 대한 유익한 효능이 발표되어 최근 플라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아이소프렌 단위를 중합되어 이루어지는 색소 성분을 총칭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구조식이 이소 아이소플 l 의 n e Isoplene, i s o p 식 e n e Isoplene, Isoplene, Isoplene, Isoplene, Isoplene, i s o p 색 e n 색 i s o p l e 소 e Isoplene, Isoplene, Isoplene, Isoplene, i 색 색소인 염록소에 전달하는 광합성의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물의 생물학적의 체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1970년대 이후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효능이 밝혀지면서 카로티노이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 지젠틴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자료가 좀 부실. 한 부분인데 그럼 까지이 아, 뒤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요 부분은 사실 찾아봤는데 책에도 조금 음. 뭐 제목은 터핀과 트라이터 피노이드인데 안에 내용은 리모넨이라는 음. 식이 또 나오고 거기서 이성질체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일단 제가 요약한 거는 일단 터핀 내용을 조금 정리해봤는데 리모네의 어, 분자식은 C, C10H16이며 레몬향이 나는 고리형 터핀으로 분류되는 무색액체의 탄화수소입니다 여기서 터핀은 테르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어, 일반식 C5H8N 보다 n이 큰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래, 토피 그리고 트라이 토피, 토피, 테로핀 이런 토피보다 테로핀 뭐 이런 테로핀, 테로펜 요거는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소나무라든지 이런데 성진 냄새 나죠? 그런 종류의 이제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 그다음 리모넨 오렌지의 향 나잖아, 그죠? 그런 물질들, 저런 걸 우리가 그러니까 토피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다음넘어가시고 네. 아, 거기에서 뭐 R, S, D, L 그런 거 나오지 그죠? 네, 그 원래는 음. D, L로 정리가 책에 돼 있었는데 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R과 S로도 사용을 하길래 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DS 거울상 이성질체 네. 옛날에 우리가 D타입 L타입이 한, 거울상 이성질체 이때 카이랄탄소에서 네. 카이랄탄소에 의 거울상이 아닌 관계 이때자 여기 보면 RS 저게 지금 지금 봤을때 저거는 거울상인데 DL타입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RS로 표현이 됩니다. 저기 R 4개 있죠 판소여행 CH4, 메탄이 기에서 수소를, 수소를 나무, 나 있는 데서 반대편으로 보내고, 나머지 이제 세개 남았잖아. 그렇죠. 세개 남았는 거에 원자 번호가, 자, 1번은 제일 저쪽으로 왔으니까, 2번, 3번, 4번이, 순서가 2번, 3번, 4번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R. 반 시계 방향으로 돌면 S. 이렇게. 우선순위가 원자 번호가 커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아 수소가 좋지 한다면 1번이 수소는 나 있는 데 반대편으로 보내고 나머지 남았는 거에 번호 2,3,4번이 시계방향이면 R, 반시계방향이면 S, 이말입니다 거기에 표시.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음은 인돌인데요. 벤조피롤이라고도 부릅니다. 분자식은 C8H7N이고 그 옆에 있는 게 분화학식? 구조식. 네, 구조식입니다. 매우 묽은 용액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무색의 고체이고요. 가스민꽃과 오렌지꽃 같은 일부 꽃에 들어있는 정유성분과 콜타르 및 대설물에서 산출되는 유기헤테로고리화합물입니다. 페닐하이드라진과 피부르산을 반응시켜 합성하고 인돌 분자 구조가 있는 화합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돌알칼로이드이며 30여종 이상의 식물에서 분리되었고 사일로신, 사일로사이빈, 에세핀, 스튜클린이 이에 속합니다. 인도카비노른,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의 십자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피토케미컬입니다. 다음은 알리움 화합물입니다. 만, 우리, 우리 음식에 굉장히 자주 먹는 거잖아 네. 마늘, 파, 부추, 달래 여기에 네, 그 유황을 함유한 매운 성분의 알리움 화합물을 유기 화학물 또는 황화 알릴이라고도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에 들어있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인데 밑에 보시는 구조식이 알리신의 구조식입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네이스 분해 효소가 산소에 접촉하면 작용. 접촉하면 작용을 해서 강한 매운 냄새를 나는 알리인으로 변합니다. 무것은 어, 색깔에 따른 피토케미컬을 책에 있는 것을 제가 표로 다시 만든 건데 어, 초록색에는 루테인, 지젠틴, 아이스 플라본, 인돌, 설포라판이 있고 눈 건강, 혈관 기능, 폐 건강, 간 기능, 세포 건강, 상처 치유, 잇몸 건강 과 관련되어 있고, 케일, 키위, 아보카도, 브로콜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은 루테인, 베타카로틴, 베타크립토잔틴, 헤스페리딘이 있고, 눈 건강 면역 기능 성장 및 성숙에 관여하며 오렌지, 호박, 당근, 복숭아, 바나나가 이에 해당되고, 붉은색으로는 라이코펜, 코어세틴, 엘라교산 헬스페리딘이 있으며 어, 요것은 전립선 비뇨기관 DNA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관련이 되어 있고 토마토, 송류 수박이 있습니다. 푸른색과 자주색에는 안토사이안인 레스페라트롤이 있고 장, 뇌, 혈관, 뼈 건강 인지능력, 암, 퇴치 건강, 노화 유지 에 관련이 있고 자도포도포로 블루베리 과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흰색과 황색으로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가, 알리신, 코세틴, 인돌이 있으며 뼈 건강, 순환 및 혈관 기능, 암혈관 질환에 예방이 됩니다. 어, 양파, 마늘, 버섯, 유가 이에 해당되고 어, 관련 영상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자.